나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야 나는 바다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강하지 얘들아, 오늘은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만나볼지 궁금하지 않니? 너무 궁금해! 궁금해. 오늘은, 어, 오늘은 어떤 동물을 들보게 될까? 될까? 동물원에 도착했어. 모두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오늘은 상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미있겠다!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상어 나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야 나는 바다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강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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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살금 다가가서 먹이를 먹는 것이 나의 특기야 살금살금 우와 고래상어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어 상어는 바다 동물 중에서 제일 강한 육식동물이야 눈이 잘안 보이는 대신 호각과 미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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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머리 위에 달린 지느러미가 정말 멋지지 않니? 맞아 맞아! 지느러미도 날카롭게 생겼어! 우와 상어무리다! 상어무리가 지나가고 있어 다들 어디로 바쁘게 가는 걸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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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는 덩치도 크고 정말 무섭게 생겼어. 살금살금 먹이를 사냥하는 것도 신기해! 살금살금 먹이를 사냥하는 상어를 만나봤어. 다음에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 어린이 친구들 안녕! 레인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